<웃음> 역시 아침 시간에는 파비스 눌러줘야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다니까 <웃음> 이 촉감 이 소리 아주 짜릿해 <웃음> <웃음> 야 저거 봐 완전 싸구려 파비스야야 <웃음> 언제 적건데 쟤는 아직도 저걸 가지고 노냐 <웃음> 그러고 보면 팝이 유행 시작했을 때도 한참 팝이안 들고 다니다가 겨우 하는 거 싶더니 계속 저것만 가지고 놀 때라 히히히히 지금 내 얘기하는 거지? 히히에서 응? 거지같은 히히지지고 노는 아이가 너 말고 또 있냐? <웃음> 뭐라고? 너네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히히 가지고 히길래 그렇게 말하는 거야? 거 봐라. 우리 게임 1배는더 비싸다고. 쥐를 둘러봐. 너 같은 그런 싸구려 파빗을 가지고 나오는 건 너밖에 없다고 어, 어, 어, 너, 너네 언제 매입했냐? 니, 네가 보, 부 보태준 거 있냐? 응? 우리가 커지한테 왜보해줘야 돼? 말아? 네, 화나! 어서 집 가서 그그지같은바비씨나 가지고 놀아라. 그럼 바비시면 놀이터에 가도 안 끼즌 댁께, 안 끼즌 댁께. 너무 놀리지 마. 쟤가 커지고 싶어서 커지겠어. 크지래야, 크지래야. 아휴, 내바비씨 뭐가 어때서? 귀엽기만 하고 말. 오. <웃음> 야. 우리 만 해도 거지 있던데 난 진짜 거지구나. 난거지투거지투 거지라서 파비스 구경도 못해 했다매. <웃음> 어... 아니야! 만져봤어! 응? 음? 맞춰보기 말 만져봐! 나 같은 그 지금 만질 수 있는 바비씨 세상에 어딨어 세상에! <웃음> 하... 지마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한테 거야. 엄마한테 거야. <웃음> 엄마, 너희 엄마 요앞 어구어라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왜왜너는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얘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그러는 거야? 거지들이 편 먹고 다 밑에 붙어. 와 아, 무서워 거지들이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거지 두 명이래요. 거지 두 명이래요. 거지래요. 괜찮아? 아니 너무 신경쓰지마 쟤네 원래 저래 음. 가난한게 죄도 아닌데 파이 못만져본게 그렇게 재야 아, 아니지 나도 네 마음 이해해 아니, 괜찮다면 이파이너 가질래? 어? 저... 정말? 아니 난 괜찮으니까 너 가져 어... 너 정말 착하구나 좋은 걸 받았으니 나도 보답을 해야겠지 어? 차 받아 어? 뭐 이건 뭐야? 어? 파비이잖아너파비이 있었어? 이건 그냥 파비이 아니야 누릴 때마다 소원을 들어주는 파비이라고 어? 뭐? 누를 수 있는 뾰뾰기가 25개밖에 없으니까 잘 생각해서 소원을 빌어? 그럼 난 이만... 응? 소원을 들어주는 파피이라고 음.. 안 믿기는데 응. 일단 집이나 가자 다녀왔습니다 <놀람> 아. 뭐하냐? 보야 몰라, 푸딩 먹지 어이, 야, 그 푸딩 이거 내가 어제 사놓은 그 푸딩 아니야? 맞는데? 야! 그거 내가 어제 차갑게 시켜서 먹으려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참아서 냉장고에 고의 모셔놨던 건데! 어쩌라고! 오빠는 매번 내거 그렇게 훔쳐먹었으면서 이번 한번 내가 훔쳐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 음, 잘 먹었다! 겁나 기분. 오, 내 푸딩. 오늘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딩 먹으면서 풀려고 했는데. 어, 맞다. 야, 네가 소원을 들어주는 포파이시라며 그럼 푸딩 좀 먹게 해줘봐. 어? 제발. 아, 맞다. 어? 어? 아들? 왜 울면서 파비스라고 있어? 어이 오르루가 제 푸딩을 훔쳐 먹어서 너무 슬픈 나머지 파비스를 누르며 슬픔을 풀고 있어요. 파비스 초등학생에게 허락된 유일한 마약이니까요. 어, 대체 뭐라는 거야? 자. 어? 아, 아, 아, 아. 나오아요앞 어? 어? 아, 슈퍼에서 세일을 하길래 왕창 사왔어 아, 냉장고에 넣을 자리 없으니까 마음껏 먹어 오아 어? 엄마는 방 올라가서 빨래나 좀 돌려야겠다 뭐..뭐야? 뭐, 어이 푸딩이 오 어? 하나 둘셋넷 어? 스무 개? 어이 내가 누른 밥이베 뼈뼈 있어도? 오 어? 어이 스무 개? 정말 소원을 이루어주는 파빗인가 봐! 우와 대박! 이게 정말 소원을 들어주는 파빗이라면 그 나쁜 녀석들을 혼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음... 하지만 방금 전에 푸딩이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소원을 들어주는지 아닌지 테스트해봐야겠어! 대왕 파빗이 갖고 싶어! 어? 어휴, 내가 오늘 학교에서 파빗거래를 했거든 근데 완전 이득거래를 했지 뭐야 그래서 대왕 파비을 두개는 얻었는데 내 방엔 둘째리가 없어서 오빠 하나 줄게 왜 어? 어? 어? 어? 어? 어? 신기하잖아 어? 에이, 그럼 날 안녕 어? 여르르가 창밖으로 날아갔으면 좋겠어 와! 대박이다! 진짜잖아! 오! <웃음> 이예속들 오자마자 아주 참교육을 해주겠어! <웃음> 야, 김이야 거짓이 제일 찍었네! 너희은그 거지같은 밥이 안가지고 노냐? 거지야? 어? 이 녀석들... 말로 해도 안 되겠구만 어? 너네 그말 후회할지도 몰라 나에게 사기할 기회를 주도록 하지 <웃음> 뭐 잘못 먹었냐? 진짜 거지라고 길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먹고 왔나보네 정말 안 되겠구만... 허이 어? <웃음> 마법 파빗스 등장이야! 어제보다 더 커지 같은 파빗스 가지고 왔네. <웃음> 죽일 정도 아니고 마법의 파 마법의 파빗. 나 <웃음> 못이다. <너무 웃기다. 웃음> That's no 물벼락이나 <no>, no, no. <웃음> 맞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 파빗볶이 3개를 남겨왔지 아직 끝난게 아니라고 뿅 음, 너희 파비 전부 압수 아 응? 안됐네 대왕 파빗 용돈 모아서 힘들게 산건데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근육파괴수를 저 나쁜 녀석들에게 날리고 싶군 뿅 으음 근육 파괴수 앞으로 파비까지고 다른 애들 놀리지 마 알겠어? 다시는 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그래 그래. 아이 속이 다 시원했니? g e deze早ing w e e o n d